반갑습니다 초론공인TV 소장 박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4일 밤이에요 오늘 정부에서 신규 공공택지 어, 그 택지의 후보지로 어, 전국에 몇 군데를 발표를 한 곳이 있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의 하나의 그 일환이죠 어, 그 중에 하나가 어, 부산에는 강서구 대저동에 거의 무려 74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어, 이 토지가 어, 만 8천 호 정도의 어, 이제 집을 공급하는 그런 후보지로 발표가 된게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여기인데요 지도 보이시나요? 어, 지도에 보시면 어 강서구청이 꼽니다 강서구청 여기가 강서구청역이고, 여기 여기 강서구청이 어둠에 있거든요. 강서구청이고, 마을이 들어가 있는 이런 동네는 다 뺐습니다. 막 보상하는 것도 머리 아프니까 이건 다 빼고, 어, 강서역 체육공원도 빼고, 어, 여기는 뭐냐면 전부 논밭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지역들은 다 논밭이에요. 여기를 싹 집어였는 거죠. 여긴 또 연구개발 석구로 원래 또 지정이 좀 되어 있었고, 어, 근데 여기 경전철, 전철료 넘어, 어, 여기까지, 여기도 다 논밭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여기까지를 싹 집어였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전체 만팔천 호의 집을 74만 제곱미터의 땅에 집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 요 인구가 소화가 될 만한 어떤 그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덕신공항이 확정이 되어줄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확정이 되어주고 그러면 일자리가 좀더 이제 생기는 거니까 배우도시가 필요해지겠죠. 뭐 이렇게까지 1 8 0 0 0원나 공급을 하면 가덕도 정도는 부산에 와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어, 실제로, 그, 에코델타 시티에도 굉장히 또 많은 인구가 들어서는 아파트가 조성이 되고, 그 밑에 또 명지 국제 신도시도 거의 뭐 2만 세대급이 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합해서, 다시 강서에 이게 1만 8천 세대급이면 거의 신도시급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어, 근데 여기 좀 눈에 보이는 거는 청년특화주구라든지 이런 건 조금 또 돋보입니다. 눈에. 이런 어, 게 들어서네요. 그러면 이게 우리 그냥 지도상으로는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보면 지도상으로는 예? 어,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좀더 눈에 더잘 보이잖아요. 여기 강서구청이었죠. 아까. 강서구청에 이게 부산시 강서구청이에요. 강서구청. 요거 빼고, 아까 요 논밭 있는 거싹다 들어간댔죠. 이렇게 해서, 요쪽은 어디? 집들 다 빼고, 또 요렇게 논밭 있는데, 다 쭉. 요렇게,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저 끝까지 다 들어갔죠, 아까. 쑥다 들어갔습니다. 요땅 전부 다. 그죠? 체육공원 뺏고, 싹 다.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어, 요런 그거였는데, 그러면 부산에 아까처럼 입주 물량 잠깐만 한번 살펴봐야죠, 우리가. 어, 요거는 강서구랑, 아까 강서구에 들었으니까, 대주동이 강서구에 있으니까, 강서구랑 경전철이 들어가는 게 김해까지 가잖아요? 어, 요 김해 경전철. 어, 요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덕도 신공항을 제껴놔 놓고 요렇게만 놓고 보면 2021년도랑 2022년, 2023년은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요렇게 올해 내년, 그후 내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요렇게 어, 두 개의 도시와 구만 놓고 보면 그런데 부산 전체를 놓고 한번 볼까요? 광석으로 볼게 아니고 어, 이거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부산 전체와 인근에 있는 김해시를 놓고 보면 물량이 작은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물량에는 지금 그 대저에 들어서는 18,000세대랑 에코델타에 입주할 그런 물량은 포함이 안돼 있는 물량입니다. 그죠? 그러면 죠그이 나중에 또 물량 소화를 어느 정도 해내야 되겠죠. 어쨌거나 부산에서는 여기 강서구 대저동에 요 물량이 정부 정책상에 신규 택지 조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 공공택지에 이렇게 조성되는 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수용되어서 될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대저동이 땅값이 많이 올라있어요. 농가 밭이라도 많이 올라있고, 이거 뭐, 가격 그대로 다 보상한다면 보상금액도 만만찮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손해보게 뭐또 보상을 하고 하면 요또 되겠습니까? 부산은 어떻게나 요렇게가 지정이 된 곳이 있어서 뭐 한번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음, 입주 물량이, 물량 앞에 장사가 없죠. 집값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의주시에 늘또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근데 뭐 아까 참 물량 우리 보던 것그 중에 뭐 부산은 아까 이랬습니다. 부산 전체를 넣으면 그 궁금한게 서울도 우리 궁금하잖아요. 서울 한번 볼까요? 서울이랑 그 다음에 서울 외에 거기는 경기도가 같은 생활권이잖아요. 경기도랑 두개를 추가해서 한번 보면 뭐 이쪽은 이렇습니다. 서울은 경기도와 서울을 다 포함을 해도 물량이 계속 없어요 여기는. 2021년 뭐 겨우 어느 정도 물량이 되지만 경기도 물량이 꽤 되네요 2021년도는 올해는 여기 경기도 물량이 오, 어느 정도 이렇게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22년, 23년은 서울과 경기도는 물량이 작아요 그 여기는 진짜 제대로 뭐 빨리 삼기신도시든 뭐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부산은 뭐이 정도까지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부산은 급하지 않은데 뭐 제일 먼저 순서에 넣어놨네요 뭐 서울하고 경기도가 더 급하겠구만 어 이렇습니다.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도 안 말립니다. 감사합니다.